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진로상담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개운 진로법을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어서 우리가 인간의 첫 번째 과제는 이 세뇌된 잘못된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과 명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천부경 기도법에 의해서 개운 기도법과 소원 기도법이란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알고 가야 우리가 안 되겠나 그지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자 여기 보게 되면 기도가 맞느냐 기도가 맞느냐 해놨다 이? 이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그 다음에 이 기도명은 천국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니 혼자 만들어 갖고 니 혼자 쓰는 거고 그럼 그것도 사쿠라 대보잖아그죠 사쿠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도 맞다고 하는 것이 사쿠라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어떻게 이 기도명이 만들어졌으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인지를 우리는 완벽하게 터득해야 돼요 그쵸? 우리는 지금까지도 한 채의 이 과학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돼. 이것 또한 과학적 논리에서 기도를 해서 과학적 논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거는 무모한 일인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상세하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는 이 기도명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니 혼자 만들었고 니 혼자 시키는 것이다 이래 되만안 된다 그제 우리가 저번에 명상에서 하두 하듯이 하두가 유명한 사람이 추는 그게 하두가 아니네 그지 분명히 이야기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도가 뭔지 기름이 뭔지 기도는 어디서 다 왔는지 이것 다고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도 알아야 되고 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를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한 대까지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라라마지말 그렇게. 우리 표지말이, 표지말이 이게 잘안 논다. 이게 옛날에, 음, 죄송합니다. 이게참안 써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탁 논다. 그러면 뭐, 사, 사, 사건하는 사이비나막그 뭐 비슷한 말인데. 자, 자지 간, 그거는 두고. 우리가 저번 시간, 어저께 우리는 기도를 위해서 경전이 대충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전개를 해놨고 그 시간에 맞춰서 경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경전은 워낙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단계별로 교육을 하기로 하고 우리는 오늘은 이 기도라는 것이 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뭔지 그러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우리는 한번 보죠. 사전적 의미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놨을 거다. 그치? 빌기의 빌도. 빌기의 빌도.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맞는 말인지를 우리는 지금 한번 꼭 알아봐야 돼요. 자, 이 말을 실질적으로 잘못 전달해 와가지고, 그 사이에 기도라는 그 종교적인 것이 잘못 전달해가지고, 기복신앙으로 확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말을 섞은다, 이 말이야. 자, 이 말을 분명히 따지게 보게 되면, 이것이 도끼 자료를 했다, 그죠? 도끼를 봐라. 그 다음에 이거 목숨쓰다 그지? 목숨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도끼 갖고 이렇게 면 살질 달라 하고, 네 목숨 뺏어 가게 하게 되면 빌어 갖고 내 목숨 살리 주소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 거야 이것이 바로 기복시당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전달돼 갖고 기도를 잘못해 온 것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세하게 보고 우리는 이 기도라는 말을 바뀌어서 한자어를 다르게 이용하려고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틀린 거야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틀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똑바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런 말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누가 응? 하, 할아버지가 쫓아오게 되면 막 빌고 니 죽인다 카만 빌고 이것이 기도인 줄안다이 말이야 여러분들 기도 갖고 누구인데 무엇을 빌고 누구인데, 누구인데 빌서 봤어요 하느님 대표를 봤나? 뭐 부처님 대표를 봤나? 아니, 별로 봤을 거 아니야. 자, 빈다고 이 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볼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도록간 사람들이 아, 한국에는 기복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이것을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기, 도는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기자의 자, 기자의 본분의 자다. 그러면 이 기다. 기 기는 자 속에 우리는 이 뭐죠? 기도자가 아니라 여기는 깨달음을 의미하는 도자다. 그래서 이 자가 깨닫기 위해서, 자아가 깨닫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라는 말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바꾸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아가 자기 자신이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나? 여러분은 어디서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에서 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이 두뇌 속의 어식에서 깨달아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비는 것이 아니라 어식 두뇌 속에 가지고 있는 어식을 깨닫게 우리 아까 앞 시간에 진로 상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뇌되어 있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것이 명상이다 자 그러면 이 자기가 자신, 자기 자신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도지 우리가 이것을 빌고, 어? 무서워서 빌고, 어? 살려달라고 빌는 것이 우리가 기도가 해야 돼이 말이야 자 이것이 너무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종교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복으로 확 바뀐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 사진에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막 사진도 거짓말 해보는 거야.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진도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을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겠는내 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다. 그죠. 기도라는건지빌 사람이 없잖아. 대상자가.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행사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 기도와 행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자 기도와 행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착한 이 종교의 개념부터 뿌리부터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자 기도는 내가 어떻게 내 두뇌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그러면 행사라는 것은 뭘까? 이 종교적인 행사는 사람인데 신이 갖다, 귀신이 갖다 붙었기 때문에 이 귀신하고 싸움을 하는 것이 행사라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신기가 있고, 빙의가 있고, 우리가 그 구명 시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은 귀신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행사고,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이 두뇌 속에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는 거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그죠? 행사는 자주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 기도라는 부분들을 하게 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이 두뇌와의 소통이다. 두뇌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두뇌 속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뇌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다. 그죠? 자 이것이 하나는 삼등분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는 내심이요 하나는 내식이요 하나는 내파라고 했다 그죠? 자 기도라는 것은 두뇌소와 두뇌와 소통을 하기 위해 있는데 이것을 깨달을라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디들에 내파에 있을까 내심에 있을까 내식에 있을까 내식에 우리가 잠재적으로 습관과 이런 식으로 있는 이 내식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어식을 어떻게 해? 어식과 이것을 개조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식과 개조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 어식, 내식 부분이 큰 사람도 있고 내식 부분이 작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것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다음에 명상법에서 우리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 길을 가면서 내가 이것을 수준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기도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계 내가 기도를 원활히 할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기도의, 기도를 하는 상태에서 한 단계 올라선 사람 이것이 바로 도인이에요. 도통한 사람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도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것이 도인, 이 도인이다. 내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단계를 넘어서 사람은 우리가 이것을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인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인도,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도할 다 그제?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기도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뭐지 바로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거다. 종교인이고, 목사고, 스님이고, 수련사지. 도통한 사람이, 수련사. 사람. 도통한 사람, 이러면 안 되겠고. 도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내가 이거 보면 지금까지 도통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도를 통할 수는 없으니까 도에 대해서는 쯤에서 좀 깨고 우리는 모두가 잠에서 좀 깨고 내가 기도를 원하리 내 혼자서 스스로 기도를 원하니 할수 있는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 도인이다 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하고 싶어서 나도 이런 기도의 길 이런 길을 깨달음의 길을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해주는 사람이 우리는 도인이라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도인을 서는 거야 내가 도인이네 해서 에헴 하고 앉아 있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게 되게 되면 이 난장판이 되는 거야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이야기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는 거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활히 기도를 해갖고 두뇌와의 소통으로 인해서 어식 속을 내가 스스로 개조할 수 있는 사람이 도인인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개조를 해갖고 이 길을 갈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도인이다.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 여러분은 들공부자다말이야 공부자는 이 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난내메으로 깨닫고 의식을 개조를 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일 우리는 갈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이 이수인사요선임이요목사요종인이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를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거 빌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빌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빌는 것은 우리가 이 기도 갖고 빌수 있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두뇌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소통은 이런 뇌파와 소통을 해갖고 내심의 판단에 이해갖고 내식 속에 있는 의식을 끄집어내서 내가 소통을 기도를 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하면서 소통을 하니 이 단계를 넘어 산 사람이 우리는 도인이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음. 기도를 해보지 않고, 내가 기도 잘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아주, 이, 이, 이 경전, 이거 읽은 거, 목소리 좋다고 해서, 얘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그게, 내 두뇌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 두뇌를 소통해 갖고 올바름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지, 경전 그거 있는다고 해갖고, 사경 그거 한다 해갖고, 절한다 해갖고, 이거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제는 바꿔야 된다니까. 이거. 이거 개조다. 그럼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도인이 되는 거야. 나도 이 깨달음의 두뇌 속에서 올바름을 깨닫고, 올바름을 판단해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널리 알려줘야 되겠지. 알려주려면, 알려,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 네? 무엇을 알려줄 것인가를. 그러면 내 마음대로 또 이야기 해줄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떤 것이요? 기도 명은 어디서 생기났으며, 기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기도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개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이 기도의 맛도 들어가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재미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성이 있겠나 없겠나요 재미없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겠나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재미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두뇌는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야 된다 어, 재미도 있고 행복해져야 된다 그러면 재미가 있고 행복해지면 내 생활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내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지달리고 살지를 못하는데 기도가 뭘 필요하겠나?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3단계가 있다. 내가 두뇌도 행복해야 되고 내 생활도 보탬이 돼야 되고 나는 이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내자아와내 두뇌와 소통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야. 이 자와와 어떻게 이것이 소통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나? 할수 있는 방법이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파수가 다른데. 주파수가 다르면 이것을 우리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지? 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갖고 어, 열차표, KTX 열차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라 하면 탈수 있겠나? 못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 이 기도는, 응? 음? 어떻게 하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증의를 했다. 그지?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떨까? 방법은 나중에 하더라도 자 그러면 이 기도법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일까 이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데는 우리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는, 기도법에는, 첫 번째 기도법은 어떤 법? 가장 낮은 단계의 내 자,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내 두뇌와 소통을 하고자 할때 가장 낮은 단계는 몸으로 때우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이라는 거 하는 거야. 몸으로 떼어오는 단계.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말로 하는 단계. 이것이 우리는 독송이라고 하는다. 그지 말로 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우리는 어떻게? 이 두뇌와 소통을 하는 단계. 명상의 단계. 자, 네 번째는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자. 네 번째는? 이거는 어려워서 잘 모른다. 투시라는 거다, 그제 누르로 보는 투시. 자, 우리는 기도 부분 이네 가지인데, 이 투시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제 우리는 이것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열심히 해 가는 단계다. 그런데 이처럼 하는 몸을 불태우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그다. 거 그런데 이 몸은 이거는 두뇌와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두뇌와 소통이 불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도법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것이다. 두 개다. 그렇자 이거는 말로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 그러면 이 독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뭘까? 말로서 하는 거잖아요. 경전 읽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하는 독성은 경전 읽는 거하고 다른 거다. 경전 읽는 거는 공부하는 것이고, 사경을 하든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소통을 하락하게 되면 주파수가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뭐고 종교에서는 하나의 이런 말을 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정근을 주로 많이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독송을 우리는 정근으로 착각을 하면 안된대 왜? 지금까지 정근을 하는 것은 자꾸 사람을 불러내리는 거예요. 지금의 기도법이 잘못되어 있는 이유가 이 증언을 하다 보면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던 부처님을 찾더라. 그제. 하나님을 찾던 부처님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야. 그러면 부처님 부르가지고 어쩌란 말이고 부처님 밤새도록 불렀는데 밤새도록 부처님이 하게 되면 부처님 짜증 안 나겠나? 불러만 놓고 아다 말도 다 아, 불러놓고 그 무슨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웃음> 뭐하라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증거는, 증거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증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다. 이 마음의 나중에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마음의 때를 벗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초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초훈련. 기도를 하기 위한 9초 훈련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종교가 사람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빌기, 빌토를 쓰게 되는 거야. 그렇게 강제적으로 사람인데 굴복을 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종교가 잘못되어 왔던 것은 어떻게 저 글자를 저렇게 바꾼 이유가 종교의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빌으라고 이렇게가 말을 그렇게 바꾼 거야. 것이 원래 기도가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전건만 하면 뭐하니? 이전건이 전근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돼요. 우리도 전건을 하겠지만은 이전건이 기도가죠. 되 자, 불러놔놓고 만약 내가, 내가, 내가 나를 불렀다 이 말이야. 친구인데 필요해가지고 친구를 불렀어. 그러면 친구인데 불렀는데 와 있는데도 자꾸 부르고 있으면 나 어쩌고? 부르기만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떡을 달라는지, 뭘 달라는지 해야 되는데, 달라고 면 우리가 친구인데 부르면 또 이런 거잖아.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기부터 진행해거 그러면 독송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뇌와 소통을, 두뇌 속에 우리는 뭐 갖고 소통? 어시과의 소통을 해야 되고, 명상도 이거와 소통이 될수 있어야만이 되겠지? 있어야만이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는 명상 하두가 원래 기도법이에요. 기도법. 이 기도법인데 그것을 하려니 몸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정신도 산만하고 잘안 되니까 어떻게 단순하게 막 무조건 막 응? <웃음> 한번 해봐. 이게밖에없네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는 것. 하여튼 가르쳐 주지 못했다는 것은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제 달리 해야 된다 달리 지금부터 지금부터 하는 이 기도는 지금부터 다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기도 천복에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먼저 하고 시작합시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천복의 논리에 따라서 나 기도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두뇌 속에 들어있는 이 뇌와 어식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그 어식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 모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영혼의 세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영원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에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내가 세뇌가 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의식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죠? 이것을 우리는 개조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의식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공간에 하늘 공간에 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땅이라면 자 여기에 사람이 있다고 하네 보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기도를 한다더라도 하갈 수가 없겠지. 그런데 사람은 갈 수가 없는데 기도로서 이렇게 갔다 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다. 우리가 이 용언이 고장났으면 약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천복에서? 칠순장랑 가고 있댔잖아 그러면 그 약을 사러 가려고 면칠순장의 어사인데, 또 누구인데 가야 되겠나? 내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면? 칠순인데 가야지. 칠순인데약 받으러 가야 될거 아니야. 기도는 그거 되는 거다. 내가 비로칠순인데내 뭔가 이 시체는 갈 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이 이것만이 갖다 와가지고 이 이식된 사고를 바꿔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다 그러면 내이 두뇌와 가지고 있던 것을 소통을 해야만이 갈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나는 기도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할수 있을까 내이 영혼이 내 몸이 내가 저 영혼의 세계 내 두뇌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세계에 실선녀인데 약을 받아갖고 내 영혼에 이게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필요할 거잖아. 그러면 이것이 영혼에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기도를 시작한다, 그치?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만 이 기도가 되겠나? 뭐불려야될까 아이가? 그러면 내, 나의 영혼이 저 하늘에 있는 세계, 영혼의 세계에 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나요? 내가 뛰어서 갈수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아유, 내 하늘에 있게 으 되면 우주 공간의 모든 힘을 빌려야 되잖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빌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부르는 거예요. 빌는게 아니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가 선녀가 뭘 타고 내려왔다 했죠, 땅에? 나무꾼과 선녀에 보면. 뚜레박 타고 왔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칠선녀인데 어떻게? 해? 내가 타고 가야 되니까 칠선녀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노? 뚜레박 보내주세요.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똑똑도 안 하고 그 뚜레박이 내려오겠나? 자, 그러면 하늘에서 쫙이 뚜레박이 탁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탁 타고 가야 되겠지. 뚜레박이 내려오요 뚜레박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뚜레박 주세요. 가뭐 어떻게 해야 뚜레박이 거 듣기겠노? 실수 년가 듣기겠노? 그것이 바로, 천기의 힘과 지기의 힘과 사람의 힘을 동시에 합쳐서 불러야만이 그 하늘에 닿아서 뚜레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천문천지 아니고, 천부경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작하기 전에, 천부경 불러라 했죠. 천부경 몇 번? 번. 그는 삼배를 하는 거죠. 천지인 천기지기인기의 여섯 분을 우리가 한다 했잖아. 그내 힘을 줄 사람인데 감사를 뜻하는 거야. 사람도 감사를 하고 그럼 여섯 개의 힘을 딱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천부경을 부르는 거야.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것이 전달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딱 하고 천부경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목소리 작은 사람은 여러 번 불러야 될 것이고 목소리 큰 사람은 몇 번만 부르면 듣기겠지 그래서 천부경 할 때는 사람마다 시기에 따라서 이 천부경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천부경을 부르는 거예요 천계의 힘과 지계의 힘과 인계의 힘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뚜레발을딱 열어주는 거야 그것으로 끝이에요 뚜레방 하면 없으면 끝이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뚜리발 타고 이제 가면 뚜리발 타고 간다 해갖고 내가 막 걸어서 가면 이 하늘에 걸어서 가지겠나? 자동적으로 가는거지 자 그러면 뚜리발 타고 올라간다 이 요원의 생에는 아무나 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 가게 되면 이 사자들이 다 지키고 있는거야요 정문을 다 막고 있다 그래서 저리 가게 되면 이 사천 대화랑이 앞에 꽉 지키고 있잖아 아무나 못 들어오라고 이? 귀신들은 이신들한각 가거라! 이렇게 하는 게, 에이? 사람만 이제, 올바른, 그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 지키는데, 여기는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때가 묻으면 못 간다, 이거 돼. 천염, 전염, 천염시킬까 싶어.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인간의 이거 썩은 때를 묻혀오면 안 되니까, 이것을 청결하는 게, 진공청소기하고, 진공, 뭐라는 요새 병원에 사든지 인데 가면 진공 그거 하잖아요. 통과하잖아요. 그지? 멸균기, 진공 멸균기를 통과를 탁, 통과를, 여기서 이 찌꺼기를 틀어내야 되는데, 찌꺼기를. 자, 처음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섯 배를 하는 거야. 천, 지, 인, 천, 지, 지, 이사람이데 하는 게 사람의 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천부경을 부른다고 그랬죠. 이? 천부경은 몇번 이렇게 삶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그럼 뚜리박 타고 여기까지는 가는 거야. 이? 그런데 이게 사자가 딱 지킬게. 너는 때가 있어서 안 돼. 못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그럼 못 들어가면 어쩌노? 아, 세탁을 열심히 하고 와야지. 목욕탕 가서 목욕책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는 뭘 했어요? 목욕책 모욕책이 하고 가는 거야. 모욕책이 기도하는 거야. 모욕책이 하고. 때그리 다틀어내고이서이이 이, 이 찌꺼기를 털어내는 것이 우리는 정근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천부경, 천지인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다른데는 마찬가지다. 막 예를 들어 이것을 뭐 석가모니불이라면 석가모니불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 찌꺼기 터는 거야. 내 찌꺼기 많다 해가지고 털은 거랑 마찬가지야. 찌꺼기 털어버는 거야. 그러면 찌꺼기 들고다게 되면 이 문을 통과시키 주겠지? 통과 이 통과만 했다 이거 그냥 이 치료하는 게 그냥 만만 않다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는 저것이 들어있다 똑같은 모습이다 저것이 사생도라는 거야요 이것이 천부경에서 파생된 사생도라는 거다 사생이라는 것은 전생, 인생, 내생, 환생 전생 인생 한생 내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 줄수 있도록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속에 약이 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자, 이런 원석에 입구가 있고 자, 이렇게 사생되는 사방 팔방으로 여기에 육이딱 있고, 그제? 6이 딱 있고, 여기에 우리는 칠선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는 칠선녀가 간장을 하니까. 자, 저기 보게 되면, 이쪽으로 글 4개, 이쪽으로 4개, 이렇게 처음부터 똑같이 되어있죠, 그제? 저기 보게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정근을 하는 거야. 목적이 이 천부경 천지인을 증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찌꺼기들을 다 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틀어야 되는 것이 81가지인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묻히냐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하게 되니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작게 틀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해 되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많이 틀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자기 틀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자 이것이 증거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갔는데 이제 여기 칠순인데 이제 딱 갖다 묻는 거야 나는 지금 통화를 했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소통을 해갖고 내가 잘못된 걸 고쳐야 되는 거야 치료자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와갖고 내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되는 기도명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다 뭐 때문에 내가 장사가 안 됐어 힘들다 몸이 아파서 힘들다.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 하두에 보게 되면 하두와 종류에 따라서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아무 목적이 없이 그 집에 가서 받을 수가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상담, 나는 이것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을 가르치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도명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나? 내가 치료를 할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필요한 약을 먹는 거야. 그래 치료가 될 것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업장 때문에 내가 업장에 걸려서 지금 힘들어서 왔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약사가 칠선자가 가르쳐 주는 거야. 다 업장에 걸리 있으면 이 길로 쭉 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6합삼대삼으로 딱 되어있다. 그죠? 업장에 걸리시니까 6합삼대삼 여기까지 됐네요자 여기에 합삼대삼은 업장에 걸린 사람은 전부 다이 길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전부 다이 길로 가는데 여기에 동그라미 4개가 있어요.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인흥경과 인행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길로 쭉 가다 보면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약창고가 있다 여기 있는 약창고가 있는 거예요 자저 집에 가게 되면 몇 번지에 무슨 약국에 가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국 번호예요 약국 번호 약창고 번호다 그러면 이 약상권 번호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81가지 약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81가지 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청취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몇 번째 약을 먹으라고 이렇게 딱정해놨거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업장을 다들고 여기에서 찌꺼기 다 통하고 나는 어떻게 업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약을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럼 약을 다 먹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얘가게 되면 딱 약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약은 딱한 개밖에 없는 거야. 한개한 개, 한 개. 그러면 다시 또이 약으로 올 수는 없잖아. 이 사람은 업장에 걸리 갖고 약을 먹한개 보기 때문에 다시는 이 약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다섯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면, 기도명이 보게 되면, 마음을 다스리는 글, 이게, 자, 그동안에 우리가 뭐, 마음을 다스리는 글 해갖고, 좋은 말 해가지고, 참, 작가들이 만드는 말, 이거 갖고 막 해라든지, 옛날에 승인이 했다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니라, 내 지금 운명의 채 가지고 이 약은 한 개밖에 없으니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면 약이 없으니까 니는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저기내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 거다. 이제는 그런 짓안 해야 된다는 거다. 내가 지금 기도를 할 만큼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설다. 그 조문을 갖고 전부 다야약하는게 아니고 내가 저런 그 때문에 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 업장에 걸리갖고 힘들었으니 이제는 약이 요거 한 개밖에 없으니 이 약을 줄 테니 너는 먹고 다음에 이 일로는 약이 오봐야 약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약을 다 먹고 내인제안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뭐 그냥 사제 이렇게 하라는 게이 아니고 이 약을 먹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제 다 먹었다 약국에서 약 먹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될거 아니야 집으로 못돌아오면또 곤란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의 마음 여섯 배. 자, 우리 약을 줘갖고 내가 고추 줬으면 감사하고 우리는 인사를 하고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섯 배를 하고 오는 거야. 무슨 짓 알겠죠? 그 여섯 배를 하고 나면서 이것을 우리는 반복하는 거야. 자, 이것도, 우는 매일 계속 한다고 해갖고, 우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병에 치료하지 않는잖아 치료만 딱 하고 또 일하고 또 치료만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그런 일을 겪고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꼬약해갖고또 한다 그러면그 뒤에는 더 고약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꾸 강도가 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이 기도명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이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것이지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도명이 아니, 니가 마음대로 했고, 니가 마음대로 적어준 거 아닌가? 이렇게 해보면 우리 곤란하잖아. 그쵸? 니네 마음대로 했고, 니네 마음대로 해보면 곤란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서 노는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것이 정말로 기도명이 했지요이 기도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나왔고, 첨부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요만큼 또추도 없다는 거예요. 모로지 천부경 속에서 이 기도부터 전부 다이 글자들이 전부 다 천부경 속에 들어있는 글자예요. 여기서 벗어난 글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저기, 응? 기도를, 기도는, 음, 그냥 뭐 자기가 해봤다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저기 이야기했죠. 기도가 아니라 신의 자지우지 되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사로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는 기도롭고 착각을 시켜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가 돼야 될 말을 비는 기도로 우리는 둥갑을 시킨 거야. 그게 크기는 하나는 비는 것이요. 하나는 이건친인데이 비는 것은 아니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다. 그거는 퇴치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임시로는 무슨 사람이요 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심천 사람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억박지 준다. 그럼 살리달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거는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림별이자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떻게 천부경 사생도로부터 이 경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 자 여기서 사생이라 하게 되게 되면 네 가지의 우리는 사생도입니다. 자 전생, 인생, 내생, 환생의 세계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수 있는 방편이 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생도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될 거네, 그지? 자 천부경은 가로 세로 여기에 총 9자씩 해가지고 총 81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봐도 그렇고 뒤에서 봐도 그렇고 돌려서 봐도 그렇고 맨 가운데 6이 한 개가 딱 들어있어요. 다른 거는 일자 같은 거는 11번이나 섞고 2자도 수없이 많이 섞지만 유독 한 가지만 딱 있는 게한 자만 딱 있는 것이 우리는 6이라는 숫자예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진리를 푸게 되면 우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모든 명제, 모든 명제를 이 시환을 하면, 대신하게 되게 되면, 이 육을 우주로 적게 되면 이것이 우주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인간을 넣게 되면 인간을 설명해 놓은 거, 기도를 얘게 되면 기도를 설명해 놓은 거, 경제를 쓰게 되면 경제를 설명하는 거, 이건 뭐 종교를 이렇게 되면 종교를 설명하는 거. 이것이 천부경은 만법이라는 거예요. 천부경은 우리가 만법, 만병통치약은 없어도 만법은 있다는 거다. 그렇게 모든 진리는 단한 가지로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겠고,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내가 말한 말이 모든 사람이 다 맞다고 하면 그것은 답이에요. 그는 진리에요. 그러나 내가 말한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는 거대.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게 되면 부처님을 려면 이것이 내용을 풀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하느님을 려면 하느님이 되는 것이고, 종교를 려면 종교가 되는 것이고, 과학을 려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힘. 결국 우리는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이 우주의, 대우주의 천주라는 것이에요. 천주. 그럼 천주가 뭘까? 천주가 뭐고? 하늘의 주인. 이 우주의 주인이다. 그럼 우주의 주인이 한명 있냐? 이게이 아니라 우주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천주.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가 생긴 것은 이 천주가 천주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갖고다간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가고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가져가고 그렇게 기독교는 사랑으로 불교는 자비로 천주는 천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모든 종교에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인간이 알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 낸 거예요. 그래야 종교가 종교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천주교는 천주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느님이 되는 것이고 불교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뜨는 알라신이 되는 것이고 누구 말 때는 옥황상제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뭐 있노? 천지 예. 뭐라 뭡니까? 그럼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이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사람이 아닌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천국에서는 이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우리는 사람인데 생명체인데 여기에 한 개씩 더붙이 갖고 총 6개의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하늘에 가는 것도 기운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기운이요.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운에 의해서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천부경만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경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숭배하지 않는다. 사람을 그하지 않는다는 거다. 되지? 그렇지? 사람이 해줄 게뭐 있노? 사람들 누무말 때는 하내가거이거 아, 질문하는 것이 그렇다. 그걸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건 내가 뭐, 그럼 답할 것도 아닙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거 풀때 갖고 내가 마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주겠나? 뭐그지도 내가 무슨 고치주기 잘수 있나? 그지? 내가 해줄 게뭐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이론적인, 아까 얘기했죠 이론적인 그것만 내가 아르켜 줄수 밖에 없지 나머지는 내가 참 가다보면 뭐 내가 뭐하 도인이니 이막뭐 이목, 부정 하나 갖다 붙이고 귀신 도망간 데 잡고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단지 갈수 있는 길만 아르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지의 힘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생도를 가지고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생도 안에 6이라는 것을 한번 치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사방팔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팔방의 오묘한 그 뜻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게 되게 되면 게되이 천보경 수련사라든지 명상을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나중에 많이 가르치게 됩니다 자이 속에서는 우리는 인간의 복도 있고, 애근도 있고, 운도 있고, 파도 있고, 욕심도 있고, 두뇌도 있고, 심리도 있고, 이러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팔방 속에.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기도는, 기도명은, 기도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운 기도명과 소원 기도 명이다이네 가지 이네 가지만 있으면 인생 만사에서 모든 기도를 통합해서 다할수 있는 거다 어떤 기도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은밀은 요망입니까? 이딱 여덟 장 밖에 없는데 여덟 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으세요. 합삼 대삼 이것이 업장 소명 먼저 개운 기도만 할게요. 이것이 업장소멸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요. 그래서 업장소멸하기 위해서는 6합3대3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전하게 된 비밀경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비밀경을 우리가 아주 중요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배웠던 운명주기 우리가 애기때도 이기도 하고 나이들어서도 이기도 하고 자 죽어서도 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너무 하잖아요 그지? 우리가 아무리 상식적으로 해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는 업장 시기라고 그랬죠? 힘들 때 우리 여기서는 전부 다 힘든 사람이 하니까 힘안든 사람은 안 하니까 힘든 사람은 이 시기에는 업장을 없애야 되고 이 시기는 어떻게? 해? 무슨 시기? 인연식이잖아. 그렇게 인연에 꼬인 것을 풀어야 되고, 이 시기는 어떻게? 고비시기잖아 고비에서 벗어야 되고, 이 시기는 어떻게? 는데 기회가 왔으니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기회의 시기가 왔다 해도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거뭐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흑공사잖아, 흑공사.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에, 이 시기에는 업장에 권리 있으니까, 업장을 없애야만이 내가 순탄하게 가겠지? 내가 기도하는 말은, 업장을 없애야 수탈하게 내가 갈수 있는 거야. 업장이라는 것은 인간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업장이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힘든 것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업장을 없애고 가야 되는 거야. 자, 이 시기는 우리는 인연의 시기를 했지? 인연의 시기면 어떻게? 인연에 얽히고 꼬이고 엮여가지고 내가 힘들다는 거다. 그러면 이 얽히고 슬킨 질을 어떻게 풀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보자. 지금 이게 이 실이 콱엮여서 이것을 하나씩 풀면 언제 풀리겠나? 당기면 녹겠나? 안녹겠죠 이걸 어떻게 풀까요, 여러분들? 몰라요. 이거 막 비비붓나 고 잘라보면 안 되지. 잘라보면 우리 죽는데. 녹이. 녹아버려? 그럼 물대부분데. 참. 여러분들 참. 자, 얽힌 실타리는, 얽힌 이, 이뭐 머리카락은 절대로 그냥 해서 안 풀립니다. 북한에서 뜯으면 절대 못 푼다, 이 말이야. 그럼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노? 큰 다람이, 응? 큰 물통에 물을 가득 넣고, 하이타이 한 방울이 있으면 더 좋다, 양념이. 그 양념이 뭔지 알지? 막 그런 게 있다. 아니, 이게 잘 풀어주려고 하게 되면 뭔가 좀잊해야되나 우리 고사도 한번 지내야 이게 잘 풀릴 거 아이가 그냥 물에 딴냐 갖고 우리가 그뭐 하이타이 같은 한방만 딴냐 가지고 막대 젓가락 갖고 살살살살 풀어봐요 풀리면 살살살살 풀리고 안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살리면 몇개 있는 거 알겠지? 인연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누구말든 인연이 풀리나? 우리가 한포잘 지금 뭐 누가 어떻게 되든 조금 좀 며칠 전에 미투 사건에 인자 있었잖아요 그제 니잘 네 났다 내잘 네 났다 하니까 인연 풀이는 니잘 네 났다 내잘 네 났다 풀면 절대로 풀리는 게 없어 얘니 네 죽고 내네 죽고 막 해보자 해보게다 죽어보잖아 둘다 아니지 뭐, 진사도 그랬지 전공주 전 의원도 그랬지 다그랬 보잖아 인연에 얽힌 것은 얘기 전에 큰 물에 놓고 살리를 풀려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거리를 들어도. 어째니 잘났다 내 잘났다 잡댕이 뿜고 그냥 좀다 아무것도 못 먹는 거아요살리도 못하고. 어떻게 보내세요? 살살 푸는 거야요 이것이 인연풀이라는 거다. 그럼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인연풀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에이, 그렇게 사살하면 안 되고 <웃음> 그렇게 사살하면 안 되고 <웃음>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고 인연 사이에서는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돼 부드럽게 그렇게는 부부들이 이 다툼이 많으면 인연풀이 할 때는 어떻게 부부 사이는 부드럽게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이런게 거예요. 그래야 풀리는 거야. 여기 서으니 잘라떠 내 잘라떠 이래 하면 그거 인연풀이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연을 풀어야 되는데 업장을 자꾸 풀고 있으면 그대로라 니네 잘라떠 내네 잘라떠 하기네 인연을, 인연을 고를, 얽힌 고를 풀어야 되는데, 업장 푼다고 난리지기 사니까 어떻게, 둘다 터지 푸는 거야. 업장에 진짜 무너지 푸는 거야. 그게 바로 미투 사건 아이가 지금. 근데 그 벗어난 사람도 많잖아. 부드럽게 사소라니까 다 풀리나 보고, 저, 니 잘났다. 업대에 걸리갖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말 하면 다 무너진 거잖아. 자, 이 시계는.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 내가 이거, 이런 구둥텅이 빠졌어. 내가 이거 구둥텅이 빠졌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네? 응? 동아쥬. 석은. <웃음> 그거 말고, <웃음> 이, 이 고비에서는, 응? 고비에서는 이것만 살짝 벗어나면 돼. 이. 자, 이러면, 물이 있다고, 이렇게, 우물이, 있, 우물이 있으면, 큰 깊은 곳이 있지만, 조금 넣으면, 좀 가볍다, 이 말이야. 요, 빠져 죽는 데서만 벗어나면 되잖아, 고비 때는, 이, 뭐, 우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튀어 오르겠노? 어 튀어 오른다, 이 말이야. 담이 높아갖고. 그러면, 아주 깊어서 빠져 죽는 데서만 살짝 벗어 나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고비 탈출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고비 탈출명 근데 내가, 응? 어? 업장 시기에 뭐, 내가 뭐, 고비 탈출명 한다 해서 이래가지고 될일 아니겠지?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뭘 해요? 먹어야 될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갖다가 찾아와야 될 것이고, 응? 그래야 되는 것이 내가 그 뭐고, 응? 돈이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막 돈만 찾으러 다기면하돈 주나 누가? 안 죽겠지. 그래, 기도도 그래야 되는 거야. 자, 이 시기에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아무리 내가 그동안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도, 내가 분위기가 많다니 말이야. 사람은 어떻게? 고르고 고르고 뭐 고른데? 자, 그래서 기회의 시기 때는 사람을 눈에 삐게 만들 수도 있어. 왜? 여러 가지가 나타나니까. 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지만은 이거 다 몰락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다 승급 보고 없는 게 아니? 그래서 이 중에 한기를 걸라야 되는데 어느 것이 옳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소원 성취 명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시계는 업장 소명은 육합삼대삼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이시기는 인연풀이제 그래서 육 어떻게 오변명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 오변명일 이것이 우리는 인연풀이에요. 자이육 오변명일하고 그 뒤에 붙은게 되면, 니는 인연을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 경전 나중에 공부할 때 보면 나중에 차근차근 내가 설명을 해줄 시간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이 500년에 보면 인연을 어떻게 풀으라는 것이 잔에 들어있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여기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 있죠. 그지? 이거는 필요 없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딱 필요 없는 거고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이거는 고비탈춘명이에요. 고비는 어떻게? 여기에 유이무이무예요. 이것이 우리는 고비 자두 가지가 어, 부족한데 두 가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아두 개가 필요한데 두 가지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이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옆으로. 조금만 빗기 있어야지. 그, 없는데 어디 가서 찾겠노, 이? 나중에, 엄면 얼마나... 그래서, 육, 이무, 이문, 이런 고비 탈춤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필요한 것도 없고, 그것도 없는데, 나는 이거, 이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그러면 그것만 자꾸 빗기 가면 된대. 그래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도 있고, 가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는 가질 수 없을 것이고, 두 가지는 이룰 수 없는 거야.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가지려고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럼 빚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만이 힘들어 가지고 배를 다못 춘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밥만 먹는 거야 밥도 그럼 밥을 밥만 먹으려고 하면 배고파서 안 되니까 이게 옷 사입는 것을 안 사입는 거야 그래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운 기도명에, 여기서 어떻게, 소원성취명이라고 했죠, 그제? 여기서, 우리는, 유, 성왕, 본중, 그제? 성왕, 본중이다. 이것이 우리는 소원성취명이에요. 요네 가지가 우리는 개운 기도표라. 무조건 개운이 아니고, 이것은 개운을 위해서. 내 운에 얽혀 있던 거, 꼬여 있던 거,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개운 기도법이에요. 오케이? 이것이 개운 기도법이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소원, 네 개가 남아있어요. 네 개가 있고, 네 개는 개운 기도법이고, 네 개는 소원 기도법이에요.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운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이 소원이 돼, 그지? 내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기도. 그러면 이것이 인생 만사기 때문에, 내 우리는 다른 건몰라도내 가족들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 기도 아니겠나, 그지? 그러면 여기에 부닥쳐 있는 것은 어떻게? 내 가족도 있고. 내 부모도 있을 것이고, 그쵸? 내 가족도 있고, 내 부모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가족을 편안하게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겠지자 그러면 우리는 소원기도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가 돼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지.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자녀 공부명이에요. 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기 애기, 엄마가 아기를 뵈가지고 자 엄마가 지금 이제 병이 와가지고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된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면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식인데 관심이 많다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6, 3일 본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자녀 공부명이다.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자녀 공부명이다. 오케이? 그러면 자식 문제는 해결됐다, 그지 그런데 집에 가게 되면 내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이런데 뭔가 일이 좀잘 돼야 되겠지, 그지 망해보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망하지는 않도록 해야 되겠지.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사업 성공명이에요. 이거는 운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조금 잘 되게 해달라. 장사를 조금 더 잘되게 해달라 내 생활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이 사업성공 기도명이에요 그럼 자식문제 해결됐고 내 하는 일에 해결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뭘까요? 네. 네? 적어달라고? 네. 네. 네. 아 요것이 G111이에요 요것이 3일 본일, 이것이 합삼대삼 자 이제 자식 문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업이나 장사할 문제가 이것이 일관석이 없기 이렇게 왔다 가는 이유는 이 내용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말다딱 딱 하게 되면 응? 하나 건너뛰고 하나 건너뛰고 개원, 하나 건너뛰고 소원 이런게 아니다이 말이에요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글자 내용에 나중에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그럼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음,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우리 인간에게서는 최고의 두려움이 많은 것이고 최고 걱정거리가 많은 것인데 이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생 789예요 자생 789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건강회복명이라고요 자, 우주의 칠리에서 생789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주에서는 새로운 별이 새롭게 탄생했고 성장해 간다는 소리다. 그제? 그럼 인간에서는 어떻게? 내가 아프고 이렇게 흩들어지고 망가진 것이, 망가진 것을 없애고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갖고 새로운 건강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명이에요. 이 내용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더 나풀게 되면 천부경 글자의 의미를 인간에 도입해갖고 기도에 도입하게 되면 이 글자를 해석해야만이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해석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막 기도하라 하면 지 마음대로 이 갖고 기도해라 저 갖고 기도해라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 여기는 또네 개가 붙어 있지만은 무조건 내가 내몸 바깥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라는 게 들어있어요. 나는 이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게 되면, 내, 장사 잘 되게 해달라? 돈 많이 부들어갖고 부자 되도록 해달라? 그러면 기도빨이 있겠나, 없겠나? 안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생활하는데, 우리, 어? 자식이 대학교 갔으니까, 대학교 공부를 잘 시킬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인간의 그 가욕과 욕심을 초과한 것은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한 거예요. 천부기에서는. 그래서 정도, 정법, 정행이라는 것이 이 천부기의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인간이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 기도를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황당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황당하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게 뭘까? 여러분 들 인생살이 하면서 이, 이 일곱 가지만 거의 다 해결되는데 해결 안 되는 것이 딱한개 있다. 뭘까? 눈에 안 보이는 거. 귀신. 그렇게는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 내가 꿈속에서 정신적으로 안 보이는 것이 문제인 게안 보이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환레테일이에요. 그제? 자, 이것이 우리는 일명 우리는 조상 풀이법이에요. 풀이명. 이거는 우리가 조상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조상 천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상 풀이명이에요. 자, 꿈속에 조상들이 자꾸 나타난다 이만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데? 밤새도록 가위문 눌리 갖고 나랑 막 힘들다 이 말이야. 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노 그걸 갖다가. 그래서 나는 그러면 이 기도명 속에서 응? 이것을 우리는 다 해결하는 거요 그러면 이 개운 기도명과 소운 기도명이 네 종류가 있는 거네 네 종류씩 있는 거야. 여덟 번. 그러면 우리는 한번 보자. 이런 주기에, 이런 주기에 네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게 되면, 또, 요런 시기에 문제가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 29년 단위로 우리 해운이 진행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아홉 번이 있는 거야. 그러면 네 종류에, 네 종류에 곱하기 두 부류가 있다. 그렇지 그럼 여덟 종이 있지. 여덟 종에 우리는 아홉 주기에 들어있는 기도명이, 그렇기 8, 9, 70, 한 사람 다 72개의 기도명이 들어있는 거야. 평생에, 평생에 기도명이 72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운이 좋을 때는 그거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운 좋고 이럴 때는 필요 없는데,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이것을 갖고 극복을 하는 것이 내이 부분들이야. 자, 예를 들면, 내 운이 좋을 때는 귀신도 안 붙어. 귀신 도망가 버려. 내 힘이 세니까. 그런데 꼭 어떻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귀신 갖다 붙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결정적인 시기는 평생에 세번 온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세계의 주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 살아가면서 세계의 주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 이때는 굉장히 힘들 때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거래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갖고 막 그냥 하고, 그러면 이 사람마다 참 다를 거잖아, 요 기도명이. 또 젊었을 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어릴 때 하는 기도명이나, 어? 또 어른이 돼서 하는 기도명이나 다르잖아. 그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타고난 운명이 다르니까, 누구말따나, 예를 들어 보자고요. 내가, 그, 벤저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우리가 그, 조그마한 그, 뭐, 티코가, 티코 다니는 사람이, 저, 뭐고, 우리가 기름을 열어 가게 되게 되면, 누가 많이 엮였노? 벤저가 많이 엮였지? 그럼 마일락하면 뭐가 필요할까? 땡크도 필요, 차도 필요하지만 은 거기에는 돈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되노? 자기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게되 지금 정치인들은 마찬가지잖아 정치인들은 전부 다 무너진 데가 분명히 다그 시기에 무너졌어요 그 시기에 딱다무너지고 딱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믿을라 하겠지 아까 그랬지 우리 공부할 때 해야만이 되는데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인간의 욕, 욕이라는 거다, 욕. 인간의 욕심, 욕심. 욕심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가욕을 부리는 거야. 돈이 이만큼인데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돈 이만 보태가지고 뭐할 거냐, 이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인간은 그 욕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다. 그런데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이 편한가 한번 보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아가지고 도둑놈을 못가 싶어서 지키는 사람이 편하겠나. 내가 그냥 막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잠만 자는 사람이 편하겠나. 잠자요. 잠자는 사람이 편하겠지. 그래서 얼마나 불안하겠노. 그렇죠? 그런 일을 우리는 인간이 범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천부경을할 때는 가욕은 아까 기도명에는 분명히 그랬지. 가욕 범위 내에서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했다. 그죠?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이 가욕을 우리는 부려서 이것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장시간 너무 많이 소모됐으니까 오늘은 기도명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